자 이제는 내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자 내가 또 한자는 한개더 적어야 될것 같아 왜? 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 왔다 갔다 한다 그지? 이 마음일까? 저 마음일까?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어디서 이것이 새끼랄까? 역시. 이 두뇌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두뇌 속에, 있다. 자, 이 두뇌 속에 있는 거. 두뇌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는 무척 많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뇌를 우리 한자에 한번 체급해야 되겠나? 체급해야 돼요, 그지? 두뇌 하면 어떻게 되노? 이뭐한달잘 몰라갖고. 자, 이 두뇌는, 자 그럼 두뇌가 뭘까? 컴퓨터 CPU 단순하게 하면 안되고, 두뇌, 두뇌, 그가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들은 다음에 할 때, 이걸 꼭, 이거는 꼭 알아야 된대 자, 이 갇혀있으니까, 저 네모 짜리 안에 이게 팍 찍어난 거는 야, 이거는 머릿속에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이 막 연기가 기운이 올라간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것이 우리는 약물을 해갖고 이 뇌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머리가 아플 때 머리에 지네이다 이렇게 하잖요 그치? 머리 찐 일이다 이런, 이런 말 쓰지 않나요? 그럼 머리에 무엇 뭐 때문에 찝어낼까? 아이 복잡하니까 <웃음> 복잡하니까 이건 천국의 놀이에서 노는거야요자 복잡한데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데 자 머리가, 이건 머리다 두가 지해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다 우리가 어, 수리사제에서 볼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인간에게에는 가장 좋지 않은 거예요. 재앙, 재자다. 그지 재앙인데 어떻게, 해? 이게 와 재앙이 됐겠나? 이 글자를 왜 재앙으로 만들었겠나? 불 속에서 사람이 여러 명이서 움직이고 있네. 불이 세 번, 세 번. 불이, 불이 세 개가 났다고? 세, <웃음> 세 번. 세번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 글자들이 처음부터 천국에서 나온거야 자 이것이 어떻게 불이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람이 제자라는 것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거야 그런데 바람에는 종류가 세개가 있는거야 어떤 세계? 자 이것이 우리는 천북에서 불이 천풍도 떨어지고, 천년풍도 떨어지고, 지혜풍도 떨어지고, 인혜풍도 떨어지니, 어떻게 이 바람이 막 폭풍으로 몰아치니까 어떻게 바타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머리에 어떻게 천풍도 불고, 지풍도 불고, 인풍도 막 불어갖고, 머리에 찌가 내리면 뭐가 되겠노? 뭐가 되겠노? 아, 지구에 없고, 어디 가야 되겠노? 달라나, 그 일이 자른 내조층이라는 거다. 내조, 이 내조층이야. 지구에서 떠나는 거야. 저희 가짜고 그 사람 인자이가 양쪽 대가리 를 양쪽 좌 우에 으로 친다는 거거든. 이게 <웃음> 이게 이게. 어떻게 해? 우리 머리 머리 속에서 천풍도 치고 인풍도 치고 지풍도 딱 치게 되면 머리가 졸때 가지고 어디 가겠노? 지구에서 떠나라는 거다. 어디로? 아, 어, 자, 다그지자 그런데 이게 다 나를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될거요 그지? 두뇌는 어떻게 생기는지. 자, 이것을 이게 뭐고? 콩두자이콩두 자. 콩이 응. 어떻게야? 이게 똥나이 생겼지, 바가지 같이. 콩은 이렇게 똥나이 생기잖아. 그런데 이거는 혈자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바다치 안에 이게 피가 차 그러면, 뇌는, 뇌는 요렇게 생기는데, 이 뇌가 어떻게, 천분과 십분과 바람이 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달라붙어 떠나는 거야, 이게. 어이? 그렇게 돌아보는 거죠. 이게 두뇌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공주자에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 있다, 있다.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런 구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뭔가 있어야 내 마음이 움직일 거잖아. 그죠? 그러 심리를 할 때는 이 뿌리를 알아야만이 되는 거요 자, 그러면 이, 여기 있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알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아니, 조금 전에 했잖아. 자가체 우리 뭐예요? 아, 그게 우리 명상법이 했잖아. 수행, 주의, 수행, 명상. 아, 명상법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명상으로 이것을 찾는 거야. 그러면 명상을 우리 한풀을 볼까? 명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 그러면 명상을 찾으면 이렇게 맞는 것 찾아보자. <웃음> 자 그러면 이거 갖고 해석하는 거야. 명상 이거 같은 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명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단어들이 그냥 만들어진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다.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진 이 유능한 것들을 전부 다못 써먹는, 뭘까? 풀이시다바보들다 자, 그러면 이거, 이게 무슨 자고, 볼견 자이가그 봐라. 이거는 먹고, 그, 터프 샤라는 거다. 터프 샤라는 거야. 터프 샤라 거잖아. 민간머리. 그럼 이거는 먹고, 햇빛. 햇빛을 터프 샤프라. 그러면, 뭐, 육이, 육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육 어디서 나올까? 이걸뭐못리니까 육은 이은못 푸는 거야. 육 어디는? 육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네. 육바람이. <웃음> 음, 어. 질기. 저, 육이, 이게 질기라는 거다. 자, 그러면, 보자. 햇빛을 가리고, 그러면 햇빛을 가리다 보니까, 내가 뭐, 눈을 감아야 되니까, 큼큼한 데다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큼큼한 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 눈을 감든지, 그 중에 한 개다, 그치? 그래서 육을 봐라. 이거 진리 됐잖아. 우주의 진리. 진리를 어떻게? 봐라는 거다. 눈을 감고 진리를 봐라. 어떻게? 어떻게 보고? 실체다. 이거는 뭐, 나무목자가, 이거는 실체예요. 실체. 이거는 눈목자다. 봐라는 거다. 읽으라는 거다. 그러니까 실체를 마음으로 읽어내라. 그렇게 마음으로 실체를 읽어내는 거야. 그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어떻게, 해? 이 두뇌에 있는, 두뇌에 있는 이 힘을 이용해서, 두뇌에 있는 이 힘을 이용해서 마음으로 읽어내가지고 진리를, 올바른 것을 찾는 것이 우리는 명상이다. 맞나요? 나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는 거야. 그니까 러이 육을 못 풀으니까 어떻게, 이때그지 아무도 못 풀잖아. 그럼 안 닦아, 눈치. 시갖고 어떻게 귀신이나 받아들이고 눈을 쪄시갖고 망상만 젖어져 갖고 있고 이렇게 했잖아 그게 무슨 참못이말 자체를 해석을 못하니까 말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명상해봐야 무슨 명상이 되겠나 뭐 그대로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읽은 것은 이것을 이 두뇌 속에 뭐가 있는지 이 마음으로 읽어내야 돼 올바른 것을 읽어내야 돼 그럼 이두 눈색은 좀 복잡하겠지. 아까는 복잡했잖아. 충분히 짓고칠은데짓고 엉망진창 다 있으니까. 아니? 자, 그러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맞네? 그럼 두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콩에 칩빛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 두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뭐? 내 혈, 그죠? 뇌혈이다, 내 내혈 그렇게 그러니까 고같이 생기는데 두상에, 두상에, 두상에 혈이 흐르는 것이 두려워. 또 같이 생겼다. 머리. 아, 그거는 여기 슬반산이야. 자, 그래서 머리 속에 머리는 어떻게 구성돼세요? 이근본을 찾아, 야 이론이라는 근본을 찾아가야 단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생기까? 이거 뭐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다. 자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생깁니 머리 안에 있는 게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기계가 뭘까? 로봇이지.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뭘까? 컴퓨터능 인공지능 로봇아이가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란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머리와 이 컴퓨터, 머리와 컴퓨터는 어떻게? 해? 동일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깝게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컴퓨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이 난 거잖아 이 세상이 전부 인공지능 지금 하기 위해서 말이 난 거잖아 그럼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래서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응? 유사하게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컴퓨터의 기능과 이 머리의 기능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 그치? 똑같다는 거다, 그러 결국은 똑같다. 모양새가 다르고, 기능이 조금 다를 뿐이다. 용량이 조금 다르고, 그치? 그러면 머리의 구조는 이렇고, 컴퓨터의 기능, 구조는 이렇고, 이것이 두개다 유사하다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것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이 두뇌의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컴퓨터를 우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거 컴퓨터에는 우리는 어떻게? 메모리, 그 제일 같은 게 우리 CPU라고 했죠, 그게 중앙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메모리 있다, 그지 하드디스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이 뭘까? 디스플레이. 프린터. 응? 디스플레이와 프린터. 그러면 우리가 이가 유사하니까 두뇌도 여러 개씩 구성돼있지 그리고 구성돼있을래 그럼 우리는 두뇌를 알아야 심리를 하거야이 두뇌 속에 있는 것을 심리를 끄집어내는 심리니까 자 그러면 두뇌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이렇게 도 보는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내 심이라고 하는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내 식이라고 하는거야 이것을 우리는 내 파라고 하는거야 인간에게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이 마음이다 마음을 움직이고 컨트롤 하고 두뇌를 컨트롤을 하는 것이 우리 내심이고이내식은 어떻게? 오감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기억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내식의첨입다메모리에첨입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메모리가 얼마나 이 인간의 두뇌가 메모리가 뛰어난지 모른다거예다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앞을 화면을 보지만은 여러분들 이 두뇌는 어떻게 이것을 파로나바로 계속 찍는 거야, 지금. 똑같은 걸 계속 찍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내 파라는 것은 어떻게 외부와 표출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내 시계에 있는 거요 우리가 내 시계에 있는 기업들을 내심이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 팔로 이렇게 마음을 보내는 것이 우리 마음이 나합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그동안에 기억돼 있는 것, 모든 것을 기억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를 이 처리를 다 해갖고 아 이것이 맞구나 해가지고 나쁜 것이 많이 들어 있으면 나쁜 쪽으로 갈 것이고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황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잖아 이것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나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많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도둑질만 계속 했으면 어떡해? 이 보낼 때어떻해 도둑질하라고 보내주는 거야 그래도 애들은 자기도 모는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한 사람은 계속 도둑질하는 거야 엄마한테 속이든 사람은 어떡해? 이 아이는 계속 속이왔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속, 속이는 것 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야 맞나요? 이것을 모르고 심리를 우리 탐구하면 안 되겠지 자 이런, 이것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빅데이터 중에서 이것이 맞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빅스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막 구글 이런데서 내가 어떻게 하고 이래라 이래잖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 빅데이터가 어떻게? 해? 엉터리면 어떻게? 해? 엉터리로 하는거야 다 예를 들어서 엉터리하는거죠농 누구 맞다나? 서울교육원 해놔 놓고 전화번호 엉터리 해놨으면 어떻게? 해? 빅스, 빅스비 내 서울교육원에 전화해줘 하면 어떻게 했냐 엉터리 전화하는거야 이거나 우리 지금 두뇌나 똑같은거야 엉터리 데이터를 하시니까이엉터리도전화할거요 그럼 나는 이거, 거짓말만 갖다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 거짓말. 행동도 거짓말만 하는 거야. 어. 그럼 오면 이제 계속 거짓말만 하고. 도둑질 한 사람은 어떻게 해? 계속 도둑질 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나는 거야. 음. 그래서 범죄심리. 이것이 바로 범죄심리라는 거야. 뇌식에서 뇌심으로 가서 뇌파로 표출되는 거야? 뇌식은 예. 막 저장창고야. 예. 막 증거를 치는데. 내가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뭐면 내심에서 쫙 찾아오는가 싶어서 이 데이터를 빅 데이터를 쫙 끌고 가지고 이것이 제일 많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다 하면 이것이 네. 네, 네. 마음으로 탁 내파가 마음으로 탁 보내 주는 거야. 그럼 내 도둑질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마음이란 마음은 어떻게 안에 있어서 이런 것이 맞는지 옳은 것이 맞는지 틀린 것이 맞는지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야. 눈을 감고 그 속에 의식 속에 있는 이 내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명상이야. 그것이 찾는데 어떻게 찾아는 거야. 그러면 이 내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자 알아봐야 되겠지. 내식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어떻게? 그러면 내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푸는 거야. 근데 너무, 너무 재미난 거 아이가? <웃음> 자, 자, 이게 내식이 자, 그러면 내식은 이게 메모리 장치됐다. 그래서 이 컴퓨터 장치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컴퓨터 장치는 아 무조건 하는데, 내식도 무조건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엄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식 체계라는 것이 다 어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어식. 인지하는 것인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자. 그러면 우리 두뇌 속에는 세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단계가 있다. 의식이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행동과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그러면 예 무의식 아니지? 거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기운이 나면 나도 모르로푹 해버려. 생각도, 의식도 생각 안 하고 이것이 뜨겁다, 나쁘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옮기는 거야. 이런 감각 장치 감각 기관에 의해서 옮기는 거야.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의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이 두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거야. 이거는 언제 기억이 되어 있다. 언제 인식을 하고 있다. 언제 이것이 기록이 됐다 언제 내가 봤다 이런 것을 그래서 내 의식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야 예, 해 되지? 그러면 하루 컴퓨터에 딱 보게 되면 파일을 막물어 파일이 너무 많아 그치? 그게 전부의 의식이야 파일이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잘모르잖아 그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잠재의식이에요 의식은 의식인데 내가 경험했던 것인데 경험했던 것인데 이 파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억은 잘 못하는거야 그렇지만 내가 남아있는거야 이것이 컴퓨터에서 보면 하드디스크의 백파일이나 마찬가지다 지원파일 음. 지원지만 우리 지금도 복원을 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잠재우식이라는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어릴 때 우리가 보통 기업을 하게 되면 한10 아동기가 지나갔고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로 처럼 사춘기 시로 넘어오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자기가 인식의 인지를 할수 있는 인지와 판단력을 할수 있는 단계에서 어 기억된 것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인지하기 전에 판단과 구별을 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은 대부분 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봤다 손치더라도 기억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 이것이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불의식이라고 니다 불의식. 어식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봐요. 응?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춤, 이게 춤이로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뇌파가, 자, 어식은, 이런 무의식이든 어식이든잠재의식이든 이런 것은 우리는 어식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처리돼 갖고 뇌파가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 불의식은 어떻게? 여기서 외부에서 침투를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어떻게? 신발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말따나 특별하게 뭐 이 영의 기운을 갖고 있다든지, 내가 초능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이것이 어식이라는 거 그러면, 이런, 그러니 불의식이 작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이 많느냐 하면, 귀신들인 사람들. 우리 심리학에는 귀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풀수 없다, 이말이 지금까지. 풀수 없는데, 이 술이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그 존재까지도 다 푸는다 귀신이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까지도 다 푸는다 이해되요? 자 이것이 우리는 부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요런 두뇌구조에서 요렇게 기억되어있는 의식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명상으로 추출되면 이것이 우리는 심리 치료, 체면치료라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과학적 이론이 안 바뀌죠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을 못하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속도로 도입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초로 공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치 오차가 없이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배워가고 너희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리는 어디서, 건물이 어딜까요? 여기죠. <웃음> 그럼 공부 이집 해야 되겠지 오십은 없는데 가리스도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항상 어떤 환경에 있어서 요렇게 할까? 아니요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환경이 딱 된다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 사람이 앉아있지 그치? 앉아있는데 요렇게 할까? 아니다. 그거 틀리다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 요기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정해진 게 없다니까요. 언제, 어느 시점에 바뀔지 모르는 거야. 그럼 타로카드가 여러분들이 색채카드든 타로카드든 심리를 할때 오늘 보고 만화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다. 하, 오늘 방 거는 에? 안 되니까 다음에 언제 세월이 지나갖고 다시 봐야 된다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다. 이거는 점점이나 하는 소리고. 심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은 색채 카드도 타로 카드도 계속 하고 자면 돈만 있으면 계속 오는 거야 명대가 바꿔 가면서 그리고 절대로 내가 주관에 의해서 이것을 풀지 마세요 주관에 서 있어서 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심리치료 할 때는 사주를 절대 묻지 마라 일단은 사주를 절대 묻지 마고 명제만 결정할 것이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절대 알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만 풀어라 명제만 딱 설정하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만 풀어라 이것이 우리는 심리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심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다 그렇지?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중요하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 심리는 어떻게 해서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이 될까요? 누구말따나 마음을 비우라고 하면 이 마음이 비하지 겠나 의식에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이 자꾸 바뀌는데 비울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면 이 심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리와 심리와 이어식과이 두뇌는 항상 일관성이 있겠지 천상기관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보면 그러면 천상 안 되겠다 좀 길어질 것 같아갖고.